수에는 합의 법칙이 있는데 동시에아번지그 또는 에한 번씩은 하루에 한번씩 하루에 그리고 A 그리에 B 이런식으로 에어나는 네. 경우는 에곱하기 네. n 한번씩하기 b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하하기에 해줘요. 네네네. 그다음에 음. 순열에서는, 네.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, 네. 네. 어, 여기서, 그, 엔개에서, 네. 알개를 택하는 거를, 나열한 거를 순열이라고 해요. 아, 그럼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건 거냐, 얘는? 네. 어, 네네네. 그래서, 네. 음, 그 다음에, 여기 순열의 수 보이시죠? 네. 이 친구가 만약에 피가 네. 네. 3이고 네. 2이면은 아, 네. 그러니까 n 곱하기 네. n 1 곱하기 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 드리면은 네.